네유방하수에 대해서 많이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사실 유방하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자기 셀프 이미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어 몸매관리도 하고 다 좋은데 유방이 툭 떨어져서 유류, 유두가 유저 밑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물이 없는 큰 가슴이 축 터, 터져 있으면 어 나는 아직도 젊고 예쁘고 나는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가슴 모양만 왜왜 왜 이렇지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할머니가 된 듯한 느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방아시 수술을 하면 되게 젊고 예쁜 가슴으로 되돌아간다고 얘기 드립니다 근데 유방이 처져 있는데 그거를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유방 확대술을 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유방 확대를 근육 밑에다 안 놓고 유방 조직 밑에다 놓으면 오히려 그 무게까지 유방 보형물의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툭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근육 하에다 놓는다고 그 밑에다 놓으면 늘어진 가슴 밑에 살이 올라와서 유방 확대되는게 아니라 모양이 굉장히 괴상망칙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나는 유방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방 하수는 일단 교정을 하고 유방 확대에 보형물을 넣는 것이 해결책이지 아뭐 유방 확대를 하면 뭐 이게 늘어진 것도 좀 해결되겠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 물론 약한 정도 약한 정도의 유방 하수는 가능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유방 하수 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국소마취로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유방 보형물을 넣고 예쁜 모양을 가지는 것이 가장 추천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어그 이런 그 정상적인 과정 없이 처진 유방에다가 유방 확대술을 시행한 사람들이 모양이 이상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보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